안녕하세요 여러분 힘의 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전하려 이렇게 왔습니다 아장난이고요 사실 제가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전부터 굉장히 좀 바빴어요 네, 작년에 비해서 조금 제뭐 평소에 일상 스케줄이 좀 많이 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도 안하고 놀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방송을 안키고 저 혼자 운동을 할 때에는 보통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뭐 운동하는 영상들이나 좀 강렬한 음악 이런걸 틀어놓고 운동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좀 그냥 늘 보던 거 이러니까 좀뭐 동기부여도 안되고 좋은 효과가 나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이제 보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뭐 네이비시 승리의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그 책을 제가 한번 사서 읽었어요 쭉 읽고 저한테 도움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책이 생각이 나서 어 그래 윌라 오디오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리프레시하게 들으면서 운동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제가 운동할 때 이제 그 책을 좀 틀어놓고 운동을 했죠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어, 그런 좋은 어떤 툴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번에 이제 다시 한번 들어서 굉장히 좋았던 그 내용이 뭐였냐면 사실 뭐 그냥 책임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할 때 굉장히 널널한 마음으로 운동을 해요. 뭐 운동에 막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내가 지금 뭐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거나 뭐 이런 이제 뭔가 운동하기 싫음에서 오는 그런 것들 어 내가 요즘 일이 많아서 몸이 좀 피곤해 휴식을 좀 취해야 돼 하지만 결국에는 휴식을 취하면 뭐 체력이 떨어지고 스킬이 떨어진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내가 질수 있는 거죠 그럼 과연 나중에 나의 내가 책임져야 될 리스크들을 최소화하려면 어, 매일매일 최고의 퍼포먼스를 그렇게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해나가는 거죠 아, 네이비실 승리의 기술이 책을 듣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매일 뛸순 없으니 어, 뛰다가 힘들면 멈춰서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걷기라도 해서 어, 우리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계속 하는 거죠 내가 천천히 가지만 멈추진 않는다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큰 선택들을 했던 기억에 남는 순간들도 있지만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큰 선택으로 이어지거든요 나중에 큰 선택을 편안하게 하려면 그큰 선택이 오기 전까지 작은 선택들을 현명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택을 해줘야 나중에 중요하고 큰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조금 더 편안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택을 할수 있지 않을까 네이비실 생존의 기술 다 듣고 최근에 가장 재밌게 듣고 있는 책이 조던 피터슨 교수의 질서 너머 네, 이 책을 좀 듣고 있는데 사실 저는 또 불면증도 좀 있어서 잠 걱정이 많아요 이런 분들 계시죠 뭔가 자려고 누워서 눈을 감으면 작은 걱정들로 시작을 해서 그 걱정이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다른 걱정으로 이어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좀 많이 될것 같아요. 느낌이 어떠냐면 내가 나아갈 방향이나 어 내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또 자기 전에도 책을 들으면서 요즘에 굉장히 편안한 어 수면을 취하고 있습니다.